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음, 자, 앞전에 15시스템을 하셨습니다. 15시스템. 음, 단에서 단으로, 장으로, 단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죠. 15를 향해서 쳤을 때 중단 3팁으로 어, 2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치면 은 제가 출발하는 포인트로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앞돌리이 비켜치기도 활용 가능한 그런 내용을 오늘은 소개 시켜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15 시스템은 말 그대로 당 쿠션 15 포인트를 향해서 3팁, 중단 3팁이죠. 자 여기서 치시면 9시 당점이 되겠네요. 9시 당점을 주시고 2레리 스피드 그리고 3팁은 회전을 거는 당점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치는 건 아니고요. 어, 3T 중 곳을 그대로 찔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2레 정도의 스피드. 어, 약간의 타격샷 느낌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친 포인트, 출발한 포인트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쳐도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서 쳐도 여기로 떨어지고. 자, 이쪽에는 조금 틀립니다.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단. 3팁 9시 당첨을 주시고 15포인트를 향해서 투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 3팁 9시 당첨을 주시고 15포인트를 향해서 투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치시면 제가 친 포인트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 당구천 1포인트로 왔다. 그러면 보정이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포인트가 아닌 14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친 포인트 그대로 떨어지고요. 자, 여기서 2포인트에서 치면 보정이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3포인트를 쳐야 되고요. 여기는 보정이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포인트가 아닌 12 포인트를 쳐야 되고요. 여기는 보증이 4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5 포인트가 아닌 11 포인트를 쳐야 됩니다.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치를 세워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배치를 나놨습니다15 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제가 친 포인트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보정이 2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1, 여기는 2. 보정이 2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13포인트를 채우시면 됩니다. <목소리> 스트로크 당점 스피드, 전가 동일이고요. 13포인트를 향해서 미들 팔로 13포인트를 향해서 미늘팔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 쿠션 15포인트가 중간 3팁이면, 자, 여기는 2팁이 되겠죠. 자, 여기는 1팁이 됩니다. 여기는 제로니까 무회전이 됩니다. 근데, 무회전은 치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반칸이 원팁, 또 반칸. 자, 한 칸이 투팁. 자, 한칸반 포인트가 3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껴치기, 앞돌리기 다 나오죠.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치기가 힘들죠. 이쪽으로도 더 힘들고. 자,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를 한 15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여기니까, 여기는 보증이 거의 4 정도 수준입니다. 옮겨서. 이 안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야 되죠. 자 여기는 보정이 4니까 11포인트를 치주시면 되겠죠. 자 11포인트를 향해서 옮길게요. 11포인트를 향해서 중단 3팁을 주시고 투레벨의 스피드, 미들 팔로우 11포인트를 향해서 옮길게요. 11 포인트를 향해서 중단선 이 팁을 주시고 2레벨 스피드 미들 팔로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치실 때 위치 보정 값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원팁 자 원팁은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공육이 있다,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원팁 구간에 치면, 자, 요기서면 보정이 4죠? 여기 치면, 원팁을 주고 보정이 4. 그러면, 1포인트를 치면 되겠죠? 자, 원팁 당점은, 11시 당점입니다. 상단 당점이죠? 자, 1포인트를 향해서, 투레일의 스피드. 이들팔로 자, 원팁 당점은 11시 당점입니다. 상단 당점이죠. 자, 1포인트를 향해서 투레일의 스피드. 미들팔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자, 배치를 똑같이 놔두고. 자, 이제는. 자, 투팁. 투팁은. 자, 10시 반 정도 당점이 됩니다. 10시 당점으로 치면, 자, 앞쪽으로 가버리면, 쿠션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뭐, 튕김 현상 때문에 짧아지겠죠. 그래서, 어, 6포인트를 치는데, 10시 반 당점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10시 반 당점을 주시고, 6포인트를 향해서, 미들팔로. 10시 반 당점을 주시고, 6포인트를 향해서, 미들 팔로.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비교치기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요렇게 출발이니까, 15포인트 라인에서 출발이니까, 어? 여기서 출발이네요? 그러면 15포인트를 3팀을 주시고 치시면,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가능하겠네요. 자 15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보정이 4가 사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껴치기는 일족구를 먼저 맞고 갈때 회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 부드럽게 치면 은 상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 타격사수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5포인트를 맞고 보정이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이 조금 더 많이 탄다는 얘기죠. 자 15포인트를 해서 시탈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봤더니 대략 반 두께 정도 되겠네요. 자 중단서 이팁 주시고 거의 반 두께 수준 투레일 스피드 미들 팔로 미들 팔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조금 길게 왔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팁 한번 시타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되면은 원팁 라인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45도 치기 편하게 45도 위치로 나놓고 자, 여기서 봤더니 대략 반 두께 정도 됩니다. 반 두께를 원팁 11시 당점을 주시고. 투레일 스피드 미들 팔로 투레일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이렇게 도착 포인트에서 5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원팁을 주고 치시면 자, 출발 포인트 쪽으로 도착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앞돌리기도 마찬가지지만 앞돌리기는 스피드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격이 나가면 안되고요. 앞돌리기만큼은 타격이 안나가고 부드럽게 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돌리기 한번 시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앞돌리기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 대략 8분의 2 두께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자 8분의 2 두께 중단 3팁 주시고 15포인트로 갈수 있는 두께 자, 여기서 치면 자 이렇게 출발과 15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하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3팁을 다 주시고 8분의 2 두께 자, 앞돌리기는 부드럽게 치셔야 된다그랬죠 부드럽게 치우시면 됩니다. 앞 돌리기는 부드럽게 치셔야 된다 그랬죠? 부드럽게 치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뭐, 약간은 짧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그러면 원팁 구간 또한번시타해 볼게요. 원팁. 요 정도. 자, 이 정도 있으면 원팁 고간 되겠죠? 제공은 이 정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8분의 한 2.5 두께 정도 되겠네요. 자, 8분의 2 두께. 11시 단점. 주시고, 8분의 2.5 두께. 부드러운 샷으로 5포인트를 하여서 치우시면 됩니다. 5포인트를 하해서 치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5포인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짧아져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길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너를 이렇게 안 돌고 이 정도 돌아도 먹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5시스템을 활용해서 빗겨치기, 앞돌리기 그리고 뱅크샷까지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 몇 개를 보시면서 또 충분히 스트로크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넣는 거빈 쿠션은 고정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